얼마 전에 날씨가 좋아, 동네 앞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. 한참을 올라가던 중, 앞에 가던 한 꼬마가 징징대며 힘들어하는 거였어요. 한열살쯤돼 보였습니다. 힘들어 죽겠네. 엄마, 나 힘들어 안 갈거야. 더이상 못 가겠어. 힘들어 죽겠단 말야. 저 앞에 세네 살짜리 꼬마들도 잘 가잖아. 조금만 힘내자, 아들. 그러자 꼬마가 인상 쓰면서 말했어요. 아, 정말? 엄마, 걔네들은... 걔네들은 뭐? 쟤네는 젊잖아.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... 아이고, 힘들어. 아들... 널 어쩌니? <웃음>